하품을 너무 크게 하거나 크게 웃지 마시고요. 입을 너무 크게 벌리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처방해드린 약은 5일 동안 하루에 3번씩 식후 30분 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 4일 후에 내원하시면 저희가 실밥을 제거해드리는데요. 실밥을 제거한 후에 세안을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턱 주변에 붙인 테이프는 내원 직전에 본인이 집에서 물을 묻혀서 살살 떼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집어넣은 실이 입안으로 튀어나오거나 피부 겉에 만져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 제거가 어려운 경우 병원에 내원하시면 저희가 제거해 드립니다 수술 후 3일 동안은 병원에서 드린 냉찜질팽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고요 주무실 때 심장보다 머리를 조금 더 높게 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살짝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 후에 착용하는 페이셜 밴드, 일명 땡기미는 수술 후두달 정도 열심히 착용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우나나 과격한 운동은 한달 정도는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주나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회복을 더디게 하므로 수술 후 3,4주 정도는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지켜 빠른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